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공산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과연 공산국가일까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한국은 민주주의고 좋은 것이며 북한은 공산주의고 나쁜 것이다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대어가 아닌 그 의미가 서로 다른 개념이었으나 대한민국 교육의 부조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세뇌가 된 것이었죠. 왼쪽의 반대말은 오른쪽인데 왼쪽의 반대말은 짜장면이다라고 교육을 받은 셈이었죠. 공산주의란 한 가지 공이라는 글자에 나은 산이라는 글자가 더해져서 쉽게 말해 모두가 똑같이 분배를 받는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군대 속 사병들의 시스템이 공산주의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휴무일 없이 매일매일 밥을 짓는 취사병이나 군병원에 입실하여 누워서 치료받는 만 병사나 모두 같은 월급이 나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거 왕권국가와는 다르게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베이스를 토대로 국민이 직접 그 나라의 대표자를 뽑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즉 공산주의라는 것은 경제적 측면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정치적 측면이었던 것이죠. 사실 사유재산 없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 유신과5공화국 시절 때 정치적 기득권 층이 오민화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이러한 색깔론을 길먹이며 교육의 부조리를 저지르게 되어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좌파와 공산주의, 진보, 사회주의를 묶어버리게 되었고 우파와 자본주의, 조금 듣기 좋은 말로는 시장자유주의 보수 민주주의로 묶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면 자본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맞지만 좌파라고 하여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문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파를 지향한다고 하여 무조건 태극기 부대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모두 기득권들의 평가력의 정책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냥 좌파 우파 국민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데 국민을 벗겨먹으려고 대놓고 서로 짜고 치면 국민이라는 3번 선수가 에잇 난처 라고 하면서 집에 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우파 이두 명의 플레이어가 서로 싸우는 모션을 취해줘야 3번 플레이어인 국민이 둘이 싸울 때 나도 좀딸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고스톱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호구인 줄도 모르고 어쩔 때는 좌파인 1번 선수 편을 들었다가 어쩔 때는 우파인 2번 선수 편을 들고 호구가 타자를 편들어주는 시추에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현 대한민국 실정이다. 혹자는 좌파 우파를 경제적 개념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좌파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이 경제적 토대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지수가 매우 크고 이를 넘어서 생산수단의 극유화를 지향하는 반면에 우파는 에덤 스미스의 고정경제학부터 현재 신자유주의까지 주류경제학 전체가 경제적 토대와 자유시장을 지향함으로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지향하거나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좌우라는 말이 시작된 것은 1789년 시작된 프랑스혁명시기였는데 당시 프랑스 국민공회이 의장석의 시선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급진파인 자코뱅당이 앉았고 우측에는 공건파인 지롱드당이 앉으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댓글에 누군가가 왼쪽편에는 프롤레타리아인 노동자가 앉았고 우측에는 부르주아인 기득권층이 앉았다고 하면서 제대로 다시 조사해라 뭐라 할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미리 말씀드리면 네 아니구요 조사 제대로 많이 했으니까 제 말이 틀린 것 같으면 미래의 타임머신 개발되었을 때 프랑스 혁명 시절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아무튼 이제 베트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때부터 근 현대까지의 베트남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지루하니 그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현재의 통일 베트남이 되기 전 베트남은 비엔남 양조 꽁화 한국어로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북베트남과 비엔남 꽁화 공화, 베트남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남베트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월남전이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간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1976년 지금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나라가 설립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과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공산국가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초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보다 대졸자나 유학파의 경우 더 대우를 받는 국가라는 거죠. 만약 공산국가라면 공산주의 사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르커스의 이론대로 베트남에는 거지도 부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고 그들보다 더 많은 거지들이 있죠. 돈이 깡패다라는 말은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보다 어쩌면 베트남에서는 더 많이 와닿는 말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한다거나 혹은 과속을 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뒷돈식으로 과태료보다는 조금 덜 주고 통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관원들 또한 수입 통관시 수입 관세에 대해서 한국처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고 수입품이 들어오는 항구와 대행하는 포워딩 회사 그리고 세관원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범죄할 전쟁 영화에 보면 부산 세관에 일하는 최민식에게 금식계와홍삼을 밀수하는 사람이 뒷돈을 찔러 넣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이 현재 베트남 세관과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총기류나 마약류, 금기와 같은 사이즈가 큰 아이템에 한해서는 뒷돈으로 해결이 안 되긴 합니다만 화장품이나 의류, 휴대폰, 담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뒷돈을 찔러 넣어주고 통과하는 경우가 항구는 물론 공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관세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도로교통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공무원들은 베트남 내에서도 우리나라로 치면 높은급수의 공무원일 것이 뻔하겠죠?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인맥이나 혈연 혹은 뒷돈을 통해 높은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베트남 서민들보다는 당연히 평균 학력도 더 높을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지식이 더 많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잘난 분들께서 외국인인 제 입장에서 봐도 그 행위가 부조리하다는 것이 뻔히 다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이러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서 엘리트 집단인 그들이 나보다는 멍청해서 그런가? 정답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못본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뒷돈을 받아 먹어야 월급 쥐꼬리만큼 줘도 불만이 없을 것이고 그래야 그 밥그릇을 지키려고 위에다가는 더 아부를 하면서 뒷돈을 또 받칠 거고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직접 서민의 삥을 뜯지는 않고 밑에 부하들한테 삥을 뜯게 하여 알아서 돈을 받아먹는 구조가 되게 만든 것이죠. 미래의 베트남 정권이 바뀌거나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현재 기득권 세력들이 숙청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깨어 시위를 하게 되었을 때난 직접 삥을 뜯은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는 행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는 공무원 중에 군인들의 월급표인데요. 군인의 개격을 총 15단계로 나눴는데 중간 단계인 7번에 중령의 월급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1번, 대장인, 포스타의 월급이 80만원이 채 안되죠. 그런데 어떻게 집은 500만불도 넘는 집에서 살수 있는 것일까요? 보겠습니까? 다 뒷돈이지. 물론 이런 부조리한 행위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또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교통경찰이 자연스럽게 뒷돈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뇌물이 판치는 세상이긴 한데 남들 다 그렇게 해먹는다고 해서 악행이 선행이 되진 않습니다. 베트남의 부조리한 시스템 중뒷돈 문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뒷돈 주고 끝내는 게더 간편하고 서로 윈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뒷돈이 언제까지 씨가 먹힐 것인지 그리고 뒷돈을 주다 보면 그 액수가 점점 얼마로 불어날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보시고 베트남에 진출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